상조주의, 보상금 제대로 받기 안녕하세요. 3일의 약속 후보제상조입니다 오늘은 상조회사 폐업 시 보상금을 제대로 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인구의 고령화 및 핵가족화로 인해 상조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증가하면서 상조업체는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2009년 317개 정점을 찍은 뒤 매년 20개 내지 50개 상조업체들이 폐업하고 있어 상조회사의 부실은 심각한 편입니다. 2018년 정부는 상조주의보를 발령해 상조 신상품 가입을 주의하라고 당부했습니다. 따라서 내가 가입한 선불제 상조는 어떤 상품이며 만일의 경우 피해보상을 어떻게 받아야 할지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상조 상품 가입 시 체크해야 하는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조 회사의 부채율 확인 폐업 등의 통보로 인해 제3자의 업체에 회원 이관을 하게 될 경우 구체적 계약 내용 체크 대표자의 상호 변경이 잦은 경우 경영상에 문제가 없는지 주시 납입 횟수 정확히 기억 상조회사의 피해보상 보험 변경 시 사유 체크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폐업 여부를 체크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폐업 상조 보상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조 상품과 가입 회사의 현재 운영 여부를 체크합니다. 운영 시에는 내상조 찾아줘 사이트를 통해 가입 내역을 확인합니다. 이 운영 시에는 고객이 납부한 선수금의 50%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인 소비자 피해 보상금 신청 또는 장례 서비스를 100% 대행해주는 피해 구제 제도인 안심 서비스를 이용합니다. 마지막으로 상조 해약 신청 방법의 절차는 내 상조 상품 정확히 파악하기, 납입 회차 확인, 환급금 확인 및 해약 접수, 구비서류 확인, 환급일 확인으로 이루어집니다. 장례에 대한 더 궁금하신 사항은 저희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를 남겨주시면 친절히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저희 3일의 약속은 소중한 가족과 이별한 유가족분들에게 정직함 그대로 수고비와 노잣돈을 절대 요구하지 않습니다. 3일의 약속 문의는 대표번호 1668-0331, 24시 장례접수 1668-0332, 주말상담 02-724-7621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헬스조선 3일의 약속이었습니다.